현재 주행키로 서는 보시는 바같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노랗게 엔진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수리를 하러 이제 오셨는데요 자기진단을 통해서 고장코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고장 코드를 보게 되면 DPF 매연 함량이 비정상적이고 총매장치 온도 센서에 플러스 n 단락이 발생했습니다. 음, DPF가 이이 e 이 n g i n e engine engine engine e n g i n 에 e n g i n 에 e 는 g i n e e n 에 i n e engine engine engine e n g i EGR불량, 여러 그 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되게 되면 DPF 자체는 이제 주행 중에 강제 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DPF를 먼저 이제 고장 코드가 띄워주게 됩니다. 기억 속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 수고를 해보니까 지금 총매장치 온도센서 이 음, 고장코드가 계속 이제 삭제가 안되고 떠 있습니다. 음, 삭제가 안되고 떠 있다는 것은 센서 단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한번 음, 센서 데이터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냉각수 온도가 지금 30도, 이제 시동 걸기 전 상태고요. 디젤 입자 필터 주입률은 좀 높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DPF 그 재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높아졌던 거고, 음,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배기 가스 터보 차지압 온도 센서는 지금 30도, 냉각수 온도랑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디젤 필터 온도 센서를 보게 되면은. 시동을 이제 걸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300도로 나와 있습니다. 300도라는 거는 그 지금 키온 시에서는 이제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센서 단품의 문제로 좀 의심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배기 매니폴더 고요요게 어, 이제 터보 그래서 이제 그배기 쪽으로 해서 후분사로 인해서 그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음, 첫 번째에 있는 요게 이제 온도 센서입니다 이 온도 센서가 엔진에서 그 발생되는 그 온도를 감지를 해 주는 거고 또 밑쪽에 dpf 밑쪽에 그이선 보이시죠 이선 같은 경우가 dpf 전단의 온도를 감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두 개의 온도 센서로 인해서 연료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DPF를 재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DPF 보호도 해주고 보이는 부분이 DPF 부분입니다. 벤츠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DPF와 촉매가 같이 있는 부분 타입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DPF와 위에 촉매가 나눠지는 타입이 있습니다. 这个是铁紫笔的铁的 센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냉각수 온도가 지금 28도고요. 그리고 배기 가스 터보차저압 온도 센서 28도, 디젤 필터 온도 센서가 28도. 현재 아주 이제 정상적으로 앞뒤 온도가 다 똑같이 정상적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센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D.J. 입자 필터의 주입률 이거는 이제 현재 컴퓨터가 얘가 많이 막혔다고 이제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재생을 통해서 수치를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센서 DPF에 초기화를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작업에서 보셨듯이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DPF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중에 과도한 열이 발생되게 되면은 DPF 자체가 이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를 앞과 뒤를 줘서 너무 엔진 쪽에서 이제 과도한 열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좀 낮춰 주게 되고 DPF 앞쪽에서 그 온도 센서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또 낮춰주고 하면서 이제 두개 온도를 이제 비교를 해서 DPF로 이제 재생을 이제 완료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런 센서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되면은 DPF가 재생을 하려다가 멈추고 잘 재생을 하려다 멈추고 하, 하면서 음, DPF는 재생이 안 되고 그러면은 과도한 이런 막힘이 디젤 입자 필터의 주입률이라그래서 이런 이제 퍼센티지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경고등이 떠서 운전자한테 아리켜주게 되는 겁니다 DPF의 고장코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단순히 dpf 막힘으로 인해서 고장 코드가 뜨는 건지 아니면 현재 지금처럼 이 센서에 의해서 이제 고장 코드가 이제 같이 뜨는 건지에 따라서 정비성이 이제 틀려지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dpf의 막힘이 이제 떴을 때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dpf 자체를 이제 막히게 하는 그 원인까지 좀 정비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지금처럼 DPF 쪽에서 이제 센서 어, 센서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로 인해서 재생이 안 되다 보니까 DPF의 마킹까지 이제 발생된 거라 음, 센서만 교환을 하고 DPF만 이제 청소를 해주면 작업이 완료가 되지만 DPF의 마킹만 이제 뜨는 거 같은 경우는 흡기라인이라든가 인젝터 분사상태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